아, 안녕? 안녕? 어, 친정해! 친정해! 친 제발 좀 가만히 쓰기 바라! 아, 어? 아, 박사님 안녕하세요? 어, 코모비 맞아 아주 힘들게 격리를 시켰는데 제어가 되진 않아 왜요? 아마 케테르 등급이라 그런가 봐 어떻게 좀 제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, 나랑 같이 한번 연구해보세요 아예 그러시죠 들어가시죠 어, 따라오게 네 맞아 682 우와 엄청 크다 682 우와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 가스를 주입 중이야 어쩔 수 없이 가스를 주입했지 이 가스를 빼는 순간 또난리치게 뻔해 아 그렇군요 코봉이 니가 육파리와 대화를 좀 시도해봐봐 어 아, 가능할까 모르겠네 일단은 박사님 가스를 좀 빼주세요 대화를 좀 하게 아, 알았어 잠깐만 음... 아, 안녕 안녕 로아바. 어 알았어. 로아바. 어, 음. 야 육파라.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야 너? 나도 죽고 싶다고. 난 혼자야. 혼자라서 외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돼. 아, 어떻게? <웃음> 아 무슨 소리야 그게. 네가 내 말을 좀 믿기 힘들겠지만 난 아주 예쁜. 강아지였어 멍실이다 따라와 아, 아, 아 귀여워 우리 이내 주인은 다르니. 유빈이라는 다르니. 아주 예쁜 다르니. 꼬마 아가씨였어 아 귀여워 아우 진짜 짜증나 여보 어? 왜? 아좀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 유빈이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강아지하고만 놀라고 했잖아요 아유 보기 좋은데 그래 보기 좋아 지금? 에 공부 안 시킬 거예요? 저렇게 강아지하고만 노는데? 아 그럼 뭐 어떻게 아아 누구 줄 지적도 없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갖다 버립시다 에 자기 너무한 거 아냐? 아 그러면 당신이 키울 거야? 당신이 키울 거냐고 아 그거는 좀 아니지만 응. 우리 둘이 어? 미안하지만 저멍실리 갖다 버립시다 아 방법이 없어 에 공부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<웃음> 시끄럽지 아무 밖엔 없어. 부디 좋은 주인 만나라. 미안하다, 홍시야. 어디 보는 사람 없겠지만, 이찍 가자.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날 갖다 버렸지? 이렇게 헤매던 중, 나는 공장 폐수를 먹게 됐어 그 후로 내 몸이 이렇게 편했어 성격도 낙폭해지고 보이는 것들은다 죽이고 싶어졌었어 살점이 어, 다 뜯겨져 있다 어, 빨리 응급차를 보내주십시오 어? 그, 그, 괜찮으세요? 저쪽으로 개가 어, 어서 잡아주세요 어? 가만 들지 않 어? 어디갔지? 어? 저기 다저 저, 저, 저, 저, 저 뭐야? 저, 저, 저거 늑야저 뭐야? 안 되겠어 사라야겠어! 죽어라! 자 준비됐으면 발사! 변속! 나는 죽을몇번씩 하지만은 죽을 수도 없어 총에도안 죽고 불에도 안 죽고 물에도 죽지 않고 나도 나도 영원이 살고 싶진 않아 이런 내가 싫다고 불쌍하다 딱하다 우리 육팔이 어 박사님 박사님 아 커벙글 그래 아까 육팔에도 들었는데 자기 어릴 적 꼬마 주인이 있었대요 그 친구를 데려와서 설득하는 거 어떨까요? 어,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아 어, 그래 그럼 당장 당장 갔다 와봐 아예 알겠습니다 어? 어 여기 맞다 유빈아 유빈야 누구세요? 어 아, 안녕하세요 넌 누구니? 아예저 유빈이 만나러 왔어요 할 말이 있고 전할 말이 있었어요 친구 가 뭐구나? 어 2층에 있다 아예 감사합니다 어디 니누빈냐 <웃음> 어? 안녕? 안녕? 어? 넌 누구야? 어? 나 코봉이라고 하는데 너 혹시 저기 그육팔이아니아니아니아너 전에 키웠던 그 강아지 알지? 어? 봤어! 우리봉신이우리봉신이 우리 봉신이 봤어? 우리봉신이 봤구나 어딨어? 어딨는데? 일단, 나랑 같이 가자. 아, 그리고, 저, 너, 너무 놀래지 마. 그, 몽실이가 조금 이상하게 변했어. 아 알았어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몽시리야. 아, 아, 잠깐만. 저기, 아줌마. 진짜 그렇게 살지 마세요. 강아지 버리고 그러면 벌 받아요. 아, 진짜 못됐어. 아, 어, 그게 아니라, 얘들아. 얘들아! 꽃들이 됐어, 몽다 미안해, 이렇게 변했어. 나도 왠지 눈물이 나와. <웃음> 어쨌든, 너도 주인 만나고, 나도 좋은 일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. <웃음> 아, 코봉이 너무 기분 좋다. 박사님, 저 잘했죠? 아, 코봉아, 너무 잘했다. 아이고, 칭찬해요. <웃음>